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구 수성 알파시티 소형 섹션 오피스인 수성 마이더스 센트럴 타워가 분양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시선을 모은다. 현재 전세대 분양이 마감이 임박해 있으며 1층 상업시설 분양도 접수 중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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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7천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알려져 행정, 업무, 주거, 문화, 환경이 어우러지는 도심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동서쪽을 관통하는 달구대로와 맞닿아 있어 시내 접근성이 좋으며 수성 아이씨가 근접해 외부 진출입이 편리한 교통환경까지 갖추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성 마이더스 센트럴 타워는 편리한 교통과 인프라, 개발 호재를 갖춘 입지인 만큼 투자가치도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고입을 모은다 출척 전민일보 www.준맨